빨리 아, 됐다 테리야. 까는? 어 나도. 어 그만 가져와. <웃음> 어 그만 가져와. 정말. 엄마. 어. 내 엄마한테 보여줄게. 응. 어? 이렇게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그래 여기 여기 카우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세리야 여기 여기 적응 엄마 근데 이걸 보여줘? 아 이거 여기 어? 안되나 <웃음> <웃음> <웃음> 엄마가 잘못했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에요? 어른이 어 어린이 다 있지 어른 어른이야 먼저 들리는 중 어? 여기 나온다 혜리야, <웃음> 여기 응. 어 글을 어떻게 보지?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복맵입니다. 어, 잠어깐가 아, 여기 보면 옆에 글씨 보이거든. 여기서 써주는 거, 혜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읽어. 빠르면 응. 못 읽고. 이세민, 세민, 이세민, 세민, 이세민, 혜리야. <웃음> 응? 이런 거왜다 들고 왔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비페이입니다. 테리야 안녕. <웃음> 안녕 방글생글. 여기 이름 위에 이름이 어, 있거든. 테리십니다. 이름도 불러줘야 돼. 어, 테리. 테리 아가씨 이쁘네. 그러시네. 테리 테리, 헉, 테리 테리 안녕. 테리 아가씨 예쁘시네 이름. 테리 네 테리, 테리 자세 테리. 봐. 방송 준비 완료됐다. <웃음> 아내 식판을 먹어. 안 그러면. 양... 뭐 네. 서로 네. 음식 때문에 네. 싸우기도 하고 반찬 그릇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식판에 먹는 게 제일 평화로워요. 네. <웃음> 최은영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선물 받으셨어요? 아직 좀 진짜 되게 작은 선물이라 가지고 선물이라고 하기도 되게 좀 민망하긴 한데 롯데 어 롯데월드네요? 와. 자물결님이 롯데월드에서 보고 있지. 네. 롯데월드? 어. 지금 저녁이잖아. 어, 저녁에도 하지. 확인 어, 왔지. 화면이 아까보다 좀 흐릿해졌어요. 잠 여기. 왜 그러지? 응? 아 섬유유연제 말고요. 응. 그거 바디. 바디워시 키트 그 여행용 조금만한거예요 디오니소스님, 뒤풍님 안녕하세요 근무중에 몰래요? 오늘 일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해리형이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직원님이 얘기해주시네 해리 생일이었던거 아셨나봐 어 감사합니다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너희도 근데 이제 밥 먹어 <웃음> 어 김재영님 안녕하세요 아 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1만명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만명이나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알람 보고 오셨어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맞아요 자동차 로봇 이런거 좋아해요 아잘 들리는구나 감사합니다 장영재님이 헤리테리아 안녕 그러시네 안녕하세요 응. 뽕뽕이 장지영님이라고 뽕뽕이 아니고 빨리 사과해 장지영님한테뽕뽕입리 <웃음> 엄마 말부터으 지가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시간 진짜 빠르죠 10만명 금방 갈 거예요 근데 저 지금도 너무 많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진짜 다 오래된 분이고 그래서 진짜 백만 유튜버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웃음> 헤리테의 반찬이요? 무슨 반찬 좋아해요 그러신데? 음... 생선... 계란? 음. 아 지금 있는 거 말고 뭐 좋아하냐고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래요 카메라 환각이 더 넓어진 느낌이에요? 아... 좀... 다행이다 <웃음> 축하 감사합니다 김치. 아! 따나좋어 어! 테리도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난 견과류도 좋아 견과류도 좋아하고 당근 맞아, 당근, 당근 오 이런 거 좋아하지. 응. 테리 빨리 말해. 오사3 2일 땡. 아들 당근. <웃음> 테리야 밥 먹어야지. 삼명 나요. 삼명나야야면 하지 마. 라면 먹는 줄 알아. <웃음> 테리 해리, 테리 엄마 아빠 말잘 들을 것 같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삼연나몬이야? 또 개연이야? 또 이걸라? 엄마 뭐? 뭐? 어? 어? 혜린이 말잘 듣지? 어안 듣는다고 하면 엄마 괴롭힐 거잖아 너 <웃음> 나는? 삼연나몬 <남아> 광고 찍었잖아요 <웃음> 아 리뷰 영상이긴 하지만 이달의 소녀 취... 어우 아니죠 <웃음> 감사합니다 응. 테리야 밥 먹어야지 응. 여기 구독자 친구들이 이러네 테리는 밥을 안 먹나봐 와 먹었다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잘 먹어요 이렇게 보여줘. 와 후루룩 후루룩 한번 해봐 와잘 먹는구나 <웃음> 근데 테리는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잘안잘안 잘라요? 안, <웃음> <웃음> 잘 안... 그 다음에 뭘까? 잘안 자라요. 그러니까 잘 안... <웃음> 잘안 자라요. <잖아요>. 테리 <웃음> 분수머리 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혜리가 구독자님분들 만난다고 하니까 그 뭐지? 견과류 젓가락으로 옮기기 대결이랑 그림대결을 <웃음> 한다고 아, 되게 설레어 했어요. 못하였어요 <웃음> <모터였어요? 웃음> 네. 테리 지금 파마한 거예요. 탈, 테리가 머리숱이 너무 없어가지고 풍성해보려고 파마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테리 테리 안녕? 어 그거 봤어? 테리 테리 어. 오늘 하루 어. 예뻐지네 어. 재밌게 놀았어요. 안녕하세요? 어, 장님 안녕하세요 옷, 옷. 머리카락이 왜 이리 안 자라는지 맞아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진짜 풍성이진 거예요. 그... 네, 그림 녀석도빨라졌죠혜리야너 응? 머리서 테리한테 좀만 다 주라고 하시는데? 어. 나 까보면 안돼 머리. <웃음> 머리 다 까보면 안돼. 내가 기르느라 엄청 고생했어. <웃음> 고생했어? 어, 아니다, 잘랐잖아 머리. 어, 막 아, 단발로 머리... 잘랐었지. 기르느라 엄청 고생했어. 고생했어? 나. 저도 장씨인데 꼭해리테리 같은 딸 낳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똑같은 장씨네 혜리도 응? 장씨잖아 응 그치? 이름이 뭐야? 지원님 이거 비밀이에요 누가 말했다고 하면 저 혼나요 <웃음> 화이팅 아기 정말 많이 컸네요 진짜 많이 컸죠 근데 화면에서는 좀더 많이 커 보이더라고요. 실제는 더 작은데. <웃음> 알겠어요. <웃음> 저한테 저번에 말했다가 화냈어요. <웃음> 아, 화이팅 요나가 진짜 천만백 거의 다돼 가던데. 감사합니다. 허브양님이 방글생을 3만명 축하해. 그러셨네. 응? 아, 구독자를 해리가 어제 물어봤잖아. 우리 구독자 몇 명이야?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100명? 그랬더니, 어 100명 밖에 안 돼? 그랬더니, 몇 명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너가 1,020명은 돼야지. 그랬잖아. <웃음> 아, 맞아요. 무슨 얘기하지?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어, 때려. 어, 안, 안 돼, 안 돼. 다쳐, 다쳐. 때려. 똑바로 앉아야 돼. 때려야 엄마, 거인 같죠? 어? 어 <웃음> <웃음> <오>, 뭐야 <웃음> 해리 can you speak English, 그런데 영어 영어 구개? 어 영어 구사 o t 가 봐. c a n y o u speak English, 그런데 뭐라고 할 거야? r e not going to speak English. 아잖아아리 l i 아, 영어로 책읽기 할래? 영어 책? 아니요. 괜찮아? 아니. <웃음> 이거 저번에 읽었잖아. 엄마 읽어서 깜짝 놀랐는데? 얼어알았어알얼습니다알었습니다 응. 알았어. <웃음> <알았습니다. 웃음> 음. 어디리야 그거 안 돼. 테리 이렇게 앉아야 돼. 어? 테리 어딨니? 지금. 있테리어디니 네. 지금 찾네? 네. 이래요? 네. 네. 어? 아, 박정준이 저한테 이메일 주셨어요? 이메일 주셨으면 갔을 텐데안 갔으면 저희 다시 확인해볼게요. 엄마. 어? 땅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데 박병. 그래? 어디? 이... 아 박병이님이? 응. 아 땅콩이 어디 있어? 땅콩이 밑에 있어요. 지금 밥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웃음> <웃음> MS 선님 안녕하세요. <웃음> 엄마, 너 해봐. 태리야, 땅콩아, 그래봐, 태리. 네. 땅콩아 해봐. 예! <웃음> 어? 여기. 어. 이름이. 어. 읽을 수는 없긴 한데 응. 어떤 구독자 분 이미 리야 아까비야, 부를 수아부아 부를, 부를 줄 아나요? 해봐. 아까비야 부를 줄 알아? 아까비야. <웃음> 이거 봐. 너 엄마. 어. 응. 너가 읽어주니까 엄마가 편한데? 어? 엄마가 놓치는 댓글도 없고 편하다. 리 박정도님, 먹어도... 저한테 매일 보내주셨어요. 엄마! 테리야 빨리 밥먹어 테리야 빨리 밥먹어야 그러잖아 빨리 밥 드시래요? 엄뭐 있어서 그래 네, 다시 보내주세요 맞아요 라이브 소통도 가능하네요 진짜 조개류는 아직 안 주고 있어요 해산물은 그냥 혹시나 몰라서 겁나나님이 그러네? 그러네? 이제 음. 댓글도 읽고 아휴 다 컸다잉 그러시네 응? 음? 혜이다 컸다잉 그러시네 근데 어 어떤 분에 응잘 음. 음. 음. 잘 큰데 잘 큰데? 잘 큰데? 음. 예쁘게 잘 큰데? 어 좋겠다 저희 아줌마씨 응 음. 빨리 드세요 나, 그럼, 어, 너 이런 말소리 안들으세너 어. <웃음> 음. 까까 기다리고 있는데 까까까? 너밥안 먹으면 너나못먹지롱 이러는 애 맞아 김창식님 안녕하세요 혜리 젓가락질 잘해요 근데 지금 젓가락 안쓴 이유가 젓가락이 하나씩 밖에 없거든요 다른 젓가락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젓가락으로 견과류 옮기기 대회 하려고 지금 키팅 하고 있는거예요 엄마! 응? 너는 핑. 나는. 어, 이거 빨간색이잖아 맞아 구성이님이 전 올해 처음으로 혜리테리 알게 되었는데 행복을 주는 자매인 것 같아요 그러시네 와. 장님이 만원 주셨 용돈 주셨어 어? 근데 용돈 어. 집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집에 용돈 없는데? 어? 아니 이거 어기다가 여기 만원 주셨어 어 여깄다! 보라이 어. 어! 어떻게 알았어 용돈 주셨어 감사합니다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근데, 엄, 근데 엄마 커피값이래 엄마 커피 먹으래 너희들 말고 <웃음> 음? <웃음> 아니야 음, 너가 깎아줄거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돈을 바로 알아보는 혜리 그냥 수자 아, 써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먹어야지. 혜리도 먹어야지. 혜리 <웃음> 지금 얼굴이 큰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광각처럼 돼가지고 언니보다 얼굴 더 크게 나. 응, 안 되겠다. 땅콩이 저기 밑에서 어슬렁어슬렁하다가 지금 포기한 것 같아요, 저거아 헤리 받아쓰기 백점한 것도 보셨어. 그래? 응. 정말 기특하네. 멋있겠다. 이름이 뭐야? 어? 이름 이 어, 뭐야? 베인 애구? 응. 엄마 이거, 이거 이건 애기들 민트 초코가. 아 감사합니다. 민트 초코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애들이 민트 초코 좋아하잖아. 음, 엄청 세지만 그로 맛있죠. <웃음> 엄청 세지만 베이네꼬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해리는 벌써 유튜브 베이비 경력 6년 맞아요. 맞아 민트 좋아해요. 어왜 영어 구독자분이 굿굿 모닝 from 리퍼블릭체 체콤 채콩... 뭐어 영어 잘하시는 분좀 도와주세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어김창식님 김창신이... 아니야 테리야 짧고 안돼 안돼 안돼. 김창식님오김창식님 용돈 주셨어. 감사합니다 아니 김상식님이 또 용돈 줬어 테리테리 선물 많이 보내주셨어 생일 때도 응? 그렇고 어린이날 때 선물 되게 많이 엄마, 보내주셨어 엄마 화면이 왜 이래? 감사합니다 엄마 화면이 왜 이래? 화면? 화면이 이거 왜? 아니 원래 이러지 아, 않았아 체코 맞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이 너무 귀 엄마 화면이 왜 이래? 이러?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어 땅콩이가 문 열었어요 <웃음> 땅콩이가 문 열었어 아 금화 어아 벤쿠버 에서도 하나 남 마나 나 님이 혜리야 안녕 하시네 외국국에서 많이 오셨어 아. 헉, 아르크 님이 미안하다 이모는 돈 없다 그러시는데 안 아니 그래 돈 없다 그러셨는데 뭐라고 할 거야 용돈 안 주셔도 괜찮잖아 그치 뭐예요 받으시는 어, <웃음> 것만 해도 감사하지 와 벌써 생각해보니 구독한지 3년 되요. 가 정말요? 아 화면이 울고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여기 여기 테리야 잠깐만 이제 안 울죠? 잠깐만 이게 화, 테이블이 흩어가지고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요. 아줌마 씨 저기요. 이것 좀 드시고 오세요. 좀만 먹어. 그러면 좀만 먹고 이제 이제 그림 대결하자 이거 반텀 먹으면 엄마가 그림 대결로 깎아줄 거예요. 지금 이제 안 흔들리죠? 이제 안 울죠? 이게 어, 테이블 치면 안돼 그래서 우는거야 우와! 어, 어, 이게 어어 어, 카메라가 이게 이아오님 제가 전기를 잘.. 전자제품을 잘못 만져요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공부할게요 해리 파마 진짜 잘 어울리죠? 해리가 읽으면서 본인이 말해주니까 너무 더 재미있대 해리가 읽어주니까 더 좋대. 뭐래? 응? 오늘 그림 대결 하나 보내요 어. <웃음> 보내요 그래. 보내요 <웃음> 엄마. 어. 화면 꺼졌어. 화면 꺼졌어? 아 이거 오래 안 만지면 꺼져. 응. 음. 거기야. <웃음> 아들친나 지금 이제 엄마가 찾아줄게요. 지금. <웃음> 뭐... 됐다 됐다 됐다. 분들이 있네. 테리야, 테리 밥안 먹으면 이놈아도 싫은데. 안 먹으면. 쉬운데. 안 먹으면. 음. 먹었다. 응. 어. 먹었어요 그래. 먹었어. 보... 보이시죠 아. 그래. 보이자. 어, 밥이 줄지를 않네 그러시네. 저희 집 애기들하고 밥 먹는 야, 야혼들면 이거 안 돼. 테리... 똑같아요? 그죠 애기들은 진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안피디님, 테리 옛날에 여행가서 아저씨가 보지 말라는 장난에 울음 참다가 결론... 엄마! 면이왜래 결... 어머 진짜... 이거 어떻게 조절 못하나? 잠깐만 엄마가 해볼게. 아니다. 안 된다. 왜 그런 거야? 영상이요 제가 검색해 볼게요 가끔 막 지워지고 그, 그 비공개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다시 곧 수정할게요 어. 장영재님 어, 장영재님 감사합니다 장영재님이 얘들아 깎아줄게 그러시네 나도 이음 봤어 장영재 혜리야 다 먹고 나 봤었어 자영재 장영재가 아니라 장영재님 해야지 어 먹었다고 어 조금만 더 먹고 조금만 더 먹으면 엄마가 줄때 알았지? 근데 이윤이 있는데? 어 장영재님 님이라고 해야 돼 이름이 장영재님 하나다 응. 돌아와 뭐하고? <웃음> 군것집 불량식품 과자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초코과자님초코과자님 초코과자님 이름처럼 초코과자 좋아해 아 잠깐만요 이거를 음. 이거 선줄게요이요 아니. <웃음> <내라. 웃음> 리야밥 좀만 먹고 좀 먹으면 엄마 줄게, 알겠리요 응. 네. 그리리는 그래. 홀쭉하고 그래서. 난 뚱땡이 너 <웃음> 어제 옷 쓰러 갔다가 <웃음> 거기 지인 아줌마가 그랬잖아 배가 왜 이래 <웃음> 아닌데? 아니 배가 왜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랬잖아 <웃음> 네 오늘 출근하셨어요 아 손가락 카메라를 5초 있다가 5초 가리고 있다가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떼요 슉 우와 됐다 우와 됐다. 태대용님 우와, 태대우님 됐어? 응. 우와, 태대우님이 알려주셨어. 된다고? 우와. 어, 하는 법. 시작한 지한 지금 10분 됐나요? 아, 됐다. 20, 20분 남았어. 혜리는 통통이. 됐다. 됐다. 아, 초점이 안 맞았구나, 그러시네. 우와. 어, 방 방글이 생방으로 처음 먹... 오성민이 처음이신가요? 진짜요? 아이고 혜리타리 왜 이렇게 예뻐 그러시다 그것이... 예쁨의 비결이 뭘까? 음... 채소랑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돼아 진짜? 맨날 말하잖아 음. <웃음> 엄마한테 어 맞아 혜리야! 물도! 혜리는 이제 그만 먹을 거야?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돼 그래도 속속이래? 속속이 <웃음> 어. 애들은 낮잠... 아... 낮잠을 아,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전에 애들 너무 졸라가지고 사막라면을 끓여줬어요 했더니 좀덜 배고픈가 봐요 테리 여기 앉아서 먹어요? 채소도 잘 먹고 너무 멋져요 물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관리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예쁘구나 그러시네 하죠? 막 뛰는 소리가 들려서 거실에 나가보면 테리, 혜리가 막 운동하고 있어요 음? 혜리테리 엄마도 미인일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미인이 뭔지 알아? 응. 예쁜 사람. 혜리가 대답해줘야지. 엄마 예뻐요. <웃음> 누구나 엄마는 다 예쁘죠. 저 절대 미인 아닙니다. 엄마도 음, 해리... 예쁘고, 나도 미안해. <웃음> <웃음> 리테리 안녕. 삼촌은 혜리가 엄마한테 사랑해라는 영상 보고 퇴댔어. 차차! 사랑이 엄마 그랬던 게 있거든 애기 때 진짜? 엄마 저그 영상 맨날 보면 돌려보면서 울었었는데 혜리 밥안먹는데요 혜리는 해리, 예쁘게 잘 먹는데 그치 혜리의 해리, 리 빵빵한 배의 비결은 <웃음> 밥 <웃음> 얘들아 이모 이제 일하러 갈게 아르크님이 음. 그러시네 이모 일하러 가신대 누나 음, 음, 화이팅 하자. 화이팅! 음, 여기 여기 화면 보고 화이팅! 화이팅! 이도 응. 윙크 응? <웃음> 이마 최고 이래 엄마! 응. 응. 어 아까도 어, 괜찮나? 구독자분도 엄청 많아 응내 <웃음> 그, 그, 소스 근데 밥 먹고 말하면 안돼 <웃음> 너언소스라는가 던졌어 어? 어머어머어머 디오니스스님 감사합니다 2만원씩이나 너 2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2만원이면 너가 좋아하는 그거 뭐지? 물렁물렁 누르는 거 있잖아 10개나 살수 있어 아 말랑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어, 김정심님이누구고 너무 못하는 감사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기 <웃음> 해리야 아무 말 하지 말래 너. 네? 용돈 줬으니, 이제 조용히 하고 있으요 왜? 어, 아니, 장난이야, 장난. 야! <웃음> 야, 야, 위험해, 위험해. 헤리태리님 <웃음> 어. 요새 가장,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다 아, 아저씨 생피하니까 앞을 다 잘해. <웃음> 헤리태리는 아끼는 게 뭐야? 아끼는 게? 어. 음... 정말 요즘 제일 아끼는 거, 제일 소중한 거. 벨 장난감. 벨 장난감?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엄마는 소중해. 제일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음 엄마랑. <웃음> 장난이야. 물건 네, 중에서. 장난. 장난감 그럼 아빠는. 아아 그, 아, 아빠 물건 중에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뒤로하지마. 넘어져 넘어져 넘어져. 뒤로. 쏙쏙 쏙. 알았어. 아또 흔들리는구나. 하나 둘셋넷 다섯. 됐다 됐어. 음. Hi from Canada 하시네. 캐나다에서 오, 인사하신다. 안녕하세요. Hi! 그래봐. Hi! Hello! Hello! I love, I love you! I love you! 혜리님. <웃음> 방구르 끼다가 똥을 싸네. 그거 할수 있나요? 네. 해보세요. 방구르 끼다가 똥을 싸네. <웃음> 그게 너야. 그게 네? 바로 너야. 왜? 방구르 끼다가 똥을 싸네. 너야. 왜? 네? <웃음> 아니야. 알았어. 아 제가 되게 웃음을 잘못 참거든요 제가 너무 좀 경박스럽게 웃어도 <웃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너무 웃음이 많아 가지고 제가 편집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서 많이 엄마! 편집하거든요 <웃음>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갈게요 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웃음> 네. 근데 웃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 집사람들이 웃음이 너무 많아요 <웃음> 저희 두째 언니랑 저는 웃다가 서로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웃음, 웃음 못 참아가지고 <웃음> 다 먹었어요 테리님 진짜 두숟가랑 먹고 안 먹네요 뽀로로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 나! 뽀로로 중에서 누가 제일 좋나요 루피 패티 또크롱또또 아니. 뽀로로 에디 또또 로지 뽀피 뽀삐, 포피, 뽀삐라, 삐삐뽀뽀. 삐삐뽀뽀. 아, 요즘 뚜, 뚜. 미니네 잘못 만난 또, 이유가 헤비, 저희 아기가 막내가 생겼어요. 음. 그래서 아직 어려서 잘못 가요. 또 백. 지금 100일 좀 음. 넘었어요. 어? 방글이 행길이 안녕, 방글이 음. 너가 응할때 김경호 아저씨의 샷트가 나오고 음. 있었단다. 뭐?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요 그거 누가 이세용님이 그때 알려주셨나? 댓글에서 배경음악이 그거라고 해가지고 어머 그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때 알려주셨다고 그그 정도로 많아요? 그건 너무 심하셨다 웃을지나가 대화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웃음> 맞아요 <웃음> 진짜 심하다 아우 탱속해보니 뭐, 감사합니다 어? 뭐했어? 잠깐 <웃음> 가세요? 탱고킬러님이 4만 명 축하한다고 2만 5천 원선물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나 봤어. 감사합니다. 인사해. 감사합니다. 테리야 윙크. 테리야 여기 윙크. 마마 윙크. 맘미미 윙크. 땡징징 <웃음> 어. 어, 잘했어. 윙크! <웃음> <웃음> <웃음> <류코>! 어. 음. <웃음> 야. 야! 야 아, 언니가 좋아어해린은 아, 좋아. 어떤 머리 스타일이 좋아? 나? 응. 음. 아, 잘아 음, 나. 나 오, 아침마다 전쟁. 하이미 님 진짜 맞아요. 아니, 하이... 오, 어, 어, 어, 해린 테린이 렇게 길다랗게 나열하는걸 되게 좋아해요. 하이미 님 아기들이 몇 살이에요? 머리 푸는 거 좋아해. 혜리 기저귀 집에서는 팬티 입고 잘 때는 기저귀 하고 그래. 팬티 팬티. 아빠는 약간 약간 뭐랄까 목을 걸어서 안볼 거야. 나 <웃음> 커리 준이라는 분이 어돈 주셨어 커리 준이라는 분이. 아 커리 준님 감사합니다. 3만 원씩이나. <웃음> 어. 어머니, 우리 그랬던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감사. 그러다가 부자 되겠네. 우리 이미 부자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페리 생일 선물이래. 감사합니다. <웃음> 야, 부자라고 해야지. 부자 안 들어가면 어떡해. 마음이 부자면 부자인 거야. 마음이 부자? 마음이 부자인데. 지금 있는 곳이 와이파이 상태가 안좋아서 영상 자주 끊겨요. 어. 저 이거 뭐 편집 안 하고 다시 올릴게요. 엄마, 엄마, 바밤바? 바밤바? <웃음> 바밤바? 아니 바밤바 좋아하냐고 물어본 것 같아 아이스크림 뭐 좋아해? 바밤바는 너무... <웃음> 바밤바는 <웃음> 너무 아이씨... 가셨다 <웃음> 바밤바가... 그러니까 바밤... 아이스크림 중에 바밤바가 있어 한 번도 안 먹어 봤어 난 뭐... 패션 센스요? 물려 입는 게 저의 센스의 비결입니다 <웃음> 바밤바? 애들은 뭘 <웃음> 입어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베리는 <레> 원피스를 좋아해요. 나도 응. 원피스 엄청 좋아해. 베리야 박정도 삼촌이 응. 박정도 삼촌하고 불러달래. 박정도 삼촌. 너 삼행시 알아? 삼행시가 불러베베베베박베베베베베정베베도베베베베 <놀람> <놀람> <웃음> 아, 그, 이런, 삼행시 그런 거 모르지, 아직. 아, 그런 거 하면 재밌을 텐데. 엄마, 그럼 오늘. 삼행니까 오늘 해보 분이 됩니다. 맞아요. 사주기도 많이 사주고. 엄마, 어. 오늘 그럼 이 게임도 해보는 거 어때? 삼행시? 응. 그러면, 여기 중에서 엄마가 이름 할게. 나 그만 먹고 뭐 싶어. 아, 아, 너 이거? 나 그만 먹을 거야. 허리지 님이 그거 비밀이에요. 그, 그 친구 얘기 꺼내면 너무 부끄러워서 비밀이에요. 뭐, 뭐, 어? 뭐, 아니. 뭐. 아니 너 <웃음> 벼락 부자님이 어 벼락 부자님 우리 벼락 부자 됐다 <웃음> 부자님이 어머 감사 전... 감사합니다 어 선발분이 어떻게 알았어 저... 엄마 또 댄디맨 저... 어 댄디맨 댄댄 감사합니다 오천 오천을 많이 주셔서 오만 원 오늘 빠를 모르겠네요 오만 원 줬어 <웃음> 우리 벼락 부자 됐다 아니 부자 된 거야. 어 우리 부자 됐어? 부자 됐다 지금. <웃음> 아 그럼 엄마. 어. 호흡 향이라는 분이. 5 0 원. 0원 감사합니다. 아 어. <웃음> 너무 댄디맨님이 0천 원이야 혜리야 그러네. 너무 감사합니다 댄디맨님. 오천 원이라 뭐한 했는데 내가? 어 했대. 허나 왔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큰 돈을. <웃음> 아 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림 그기 이거 밥 그만 먹을까? 어, 그만 하, 그만. 아, 야, 하. 이제 그러면 네. 장난감은 치우시고요. 왜요? 아, 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마시는거 사주고, 저도 커피 좀사 먹을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혜리도 이거 주스 좀 먹을까? 혜리 먹었으니까. 어. 장난감은 장난감하게 놓고 오셔야 대결이 될수 있어요. 네. 네. 어 아니야 그래야 자리가 생기지 아그 응. 아, 그동안에 해리 해리 그림 자랑해야지 엄마 엄마가 응, 응, 나, 내가 자랑할 거야 어, 아. 해리 그림 자랑하고 싶어서 좀몇개 챙겼거든요 내가 해리 그림 중에서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몇개 골라서 자랑하자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나! 박병님이 어. 땅콩이요, 어. 땅콩, 땅콩 있다라고만 했는데 땅콩이 있다고? 이, 나, 뭐야? 아 땅콩이다 그래 땅콩이 보였었나? 헤리 이제 숙자 일숙자나올리 다이지. 아 <웃음> 김준영님이 헤리테리아 구독자 3만 명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고 조심해 그래. 구독자가 4만 명이래. 3만 명이 숫자가 알아? 엄청 많아. 1000명보다 많을까 적을까? 많아. 맞아, 많아. 엄마! 꺼졌어. 어? 4, 4, 4, 4. 아, 이거 엄마 켜줄게. 엄마, 감사합니다. 어, 헤리케인. 해리 헤리야, 리케인이 해리 누군지 아니? 그러시는데. 몰라. 헤리케인이 뭐예요? 해리... <웃음> 어? 혜리야, 혜리 해리 보고 헤라라고 하셨어. 김종재님이 그러셨거든? 이름 바꿔. 헤라야 라고 했어, 혜리를. 어머 장혜리에요! <웃음> 김종재님, 감사합니다. 그래. 왜 감사하다고? 어? 감사합니다. 여기 봐주시고 계시니까. 꼬여주어야지. 봐주고 계시니까. 왜 다른 분들한테는, 음. 다른 분들한테는 왜, 왜 감사하다고 하네? 어, 이름 다 부를 수 없잖아 김정재니 내꺼 보여줘야지 김정재니 응, 응. 어, 제가 감사드립니다 나요. 엄마 어. 돈좀써 <웃음> 이름이 영어야서 모르겠지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아 맞아요 이유라는 어. 확실히 알아죠 맞아요 항상 이유로 아, 물어보고 이거 보여줘야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내꺼 보여줘야지 어 해이니 감사합니다 용돈 주요아 내꺼 뭐야 고야, 고양이 이거 다니까 어. 응. 우 땅콩아 어우 땅콩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3학명 축하해 그러시네 예 너무 감사 이거 줘 좀... 아. <웃음> 이거 봐. 돈 하지. 줬어. 돈 <웃음> 줬어. 야, 돈 줬어 뭐야. <웃음> 돈, <줬어. 웃음> 돈 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거 보여줘야지. 나 네, 돈의 개념을 아직 잘 몰라요. <웃음> 어, 나 이거 보여줘야지. 어, 어 테리 그와 이거 테리 그림인데 진짜 좀잘아잘 잘하... 그리지 않았나요? 현성님, 어 감사합니다. 어, 더... 아니 안 주셔서 감사한데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오현성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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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야. 삼촌 한번 불러달래. 박장도 삼촌 여기. 여기 사도. 여기? 응. 박장도 삼촌. 그래 봐. 낭낭낭낭 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방글이라고 부르 실수로 부를 때 있어요. <웃음> Free candy for everyone. <웃음> 오징어 그림 그린 거야? 그러시네 어, 여기 오징어 그림 어떻게 보셨지? 이거는, 나한테 집중님이 이 채널은 출산, 출산 장류에 기여했다고 나라에서 상조해요여러분들이 지금 상주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페리 그림 잘 그리네요. 엄마, 저 유치원 출산 갔을 때. 엄마, 엄마, 엄마, 내가, 뭔지. 7살 알 때만큼 잘그려 그래. 어, 그럴리는 없는데. 감사합니다. 나도 꼭 <웃음> 아. 얘기해. 자기한테 안 놀아주고. 지금 애들만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지금 자기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때? 나 요리사 갔지? 아, 어 요리사 갔다 혜리 설명해 주세요 나야 설명해 주세요 그럼 소방서고 여기는 여기 보여줘야지 땅콩이가 으르렁 하면 애들은 근데 강아지를 조금 무서워 하긴 해요 네, 맞아 땅콩이가 채널 지인공이었는데 혜리야 이건 이건 아니 사람, 힘들지 않나요 너무 재밌어요 그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이건, 이건, 아쉬워요 이건 사랑또 이건 이건 가더 남아지는 어, 이건, 또, 또. 나머지는 어? 우리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 응. 게임 그림 대결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응. 구독자 <웃음> 구독자 분들이 응. 원하는 그림을 응. 그려주는 거야. 그냥 뭐, 그, 어, 자, 그, 아니, 그, 아니, 거기 앉아 계세요. 어, 손이... 나랑 그림은 아리켜줘야 어. 돼? 어, 어 탁자를 두드리시면 그래서 이렇게... 누가 더잘그리 어! 어! 어!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놀랬구나. <웃음> 어... 어. 일하다 힘들 때 쉬는 시간에 헤리테리 어렸을 때 영상 보고 웃으면서 혼내고 일합니다. 원피니님, 아, 아.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아. 아, 아, 주기가 하시는구나. 집에 빨리 가셔서 조심히 가셔서 보세요. 벌써 30분 됐죠. 아,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 만페디 님은 왜 방송에 안 나오나요? 미인이실 것 같은데. 아, 미인이 아닙니다. 가자. 가자. 아니, 가자. 땡이야. 글씨도 잘 읽네. 태리야 왜 생명필 만? 태리가 생... 연필도 좋아지 어, 잘 요즘에 잘 울긴 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웃음> 거지 <거짓을>. 눈. <웃음> 맞아 한5분된것 같은데. 태리야 <웃음> 연필 줘. 댓글 읽는 방글이 대단하네. 어 여기 하나씩 닦아서 할게요. 연... 어 제. 연피, 연피. 어, 제일 좀 쉬운 걸로 주세요. 연필! 어, 아니, 연필로 하지 말고, 그냥 연필 연필로 하면 잘안 보여서 그래. 아니야, 연필 연필. 연필 아, 연필 이해서 좋아. 부탁드립니다. 아, 연필. <웃음> 여기, 여기 연필 이쪽 있어. 가져 보세요. <웃음> 셀프에요, 여기. 아 연필. 지금 좋아. 156명이나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난 이게 너무 좋아. 네, 맞아요. <웃음> 언더월드님 안녕하세요. 혜빈은 엄마꺼야, 거야, 아빠꺼야 거야? 하며 요즘에는 엄마, 아빠꺼라고 해야 지나 음. 가을에 먹는 과일 그림. 좋다. 가을에 먹는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모리야. 모릅니다. 그러면 다음. <웃음> 가을에, 여기, 블루베리도 있고. 엄마, 엄마. 어. 그러면, 우리, 어, 철자분들도, 어, 어. 어쉬우 누가 더쉬우게 말하나 대결 어, 어 그냥 그림 그리세요아 <웃음> 아니 모으라는 모으라는 아, 아, 뭐 그라는 거야 아, 뭐 그리 아뭐 그러냐면 파인애플 파인애플 어, 어. 난... 장태리 씨 파인애플 그릴 수 있어요 파인애플은 식은좀 아! 먹기지 아나식은적 드셔보셨나 봐요 미달이 맞추는게 음. <웃음> 봐봐요 계란 그리게 어 파인애플 그리셔야 돼요 계란 장애리 100만명 기대하며 아 못땅! 아, 아니 아니 그냥 그냥 개랑 그린다고? 땅콩이 그릴 수 있냐고요? 땅콩 아니 아니 개랑 사뭇 이거 지금 생방송이에요 삼뭇개랑 그릴거야? 어? 사뭇개 그릴거야? 너 동그라미만 그리면 테리어, 되잖아 테리야! 테리야! 동그라미만 그리면 되니까 남필주님 강글생글 팀의 배경사진을 깡도 같이 어? 어? 태리도 같이 있는 사진인데 못 알아보시는군요. 아, <웃음> 어, 그릴래. 알았어 알았어. 살만 계란 그리세요. 어 무서워. 혜리가 예, 음. 그 해리가 테리를 안고있는 포사예요. 근데 테리 아닌 것 같아요. 같아. <웃음> 맞아요 태리 아 옆에. <웃음> 어또 있어. <웃음> 어, 어. 잼피해, 피해 어? 어? 테리야! 너안 되겠다. 너 카라멜 먹고 정신 차릴래? 나도 나도 <웃음> 어. 어. 어 진짜. 카라멜래. 카래 카라멜래. 카라멜래. 카라멜래. 카라멜래. 카라멜래. 카 맞아요. 엄청 추워졌어요. 모두들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가디건 꼭 챙기셔야 돼요.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안 그리시나요? 잡으셨어. 어 그래서 보여주세요. 하나, 둘, 둘, 셋. 와, 어, 너무 잘 그리셨네요, 파인애플. 파인애플인지, 아... 누가 봐도 파인애플이네. 전 해리와 해리맘님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팬도 있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웃음> 아니야, 우리들 팬이야. 알았어. 우리들 집 팬. 엄마 볼펜. 볼펜? 땅콩이 응. <웃음> 어... <웃음> 데리고 나방하는 게더 쉬울 듯한 거 기분 탓이겠죠? 맞습니다. 정답이세요. 정답. 맞는데? 맞아, 혜리 순식간에 뚝딱 그리는데 딱 그럴싸하죠. 엄마! 또, 엄마, 또 엄마 또두 번째 게임. 하나, 하나, 하 엄마! 나 들어가면... 어? 나. 네, 그거 바꿀게요. 아, 그거 말씀하신 거 같던데. 엄마, 엄마 두 번째 게임. 오, 어, 알았어. 마지 하는 거. 두 번째 게임. 안녕, 안녕. 서로 그리기. 서로. 안녕, 그냥 응, 나. 언니는 테리 머리 길어진 모습. 테리가 그린 공기도 멋지네요. 아니요. 엄마! 엄마! 어? 테리 머리 그, 그 길어진 모습. 어, 보이시네? 그래? 서로 그리고 싶은 거 그리기 그럼. 어때? 아난 그럼 그냥, 자, 잘 그리기 어때? 그냥 따 익을래. 어, 그래. 그래. 나는 그래. 더 응. 훌륭하게 응. 미술같아. 여기서 하면 더 나오면 상관 아니겠어요? 어, 맞아요. 서로 응. 그리고 싶은 거 그리세요. 누가 더. 여기 구독자분들이 우승하신 분을 선택할 건데 우는 분이 있다면 바로 퇴장입니다 퇴장이 뭐야? 바로 여기 그 화면 속에서 사라지셔야 돼요 <웃음> 아시겠죠? 엄마 근데 응? 나 지금 바나나 응. 이거 바나나야? 응. 연필이 아니야 여기? 어? 연필 아니야 어. 바나나야? 그리다가 실수해서 다른 거인 척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음, <웃음> 실수했어 <웃음> 이 동굴해야 돼. <웃음> 아, 아, 어, 종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어, 자, 드릴게요. 드릴게요. 어, 장자 드릴게요. 예, 왜, 엄마 왜 많이 닿죠? 어. 아. 피로해, 피로해. 아, 미자님도 <웃음> 아, 어. 아, <웃음> 건강하세요. 어, 잠깐만. 지금 구독자분들이 너무 시끄럽 분들 집에 애기가 자고 있는 분도 계시대 그래서 소용하게 말해야 돼 어? 김재영님이 김제, 김재 지금 테리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 테리도 지금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과연 지금 구독자분들이 매의 음. 눈으로 보고 계셔 <웃음> 맞아 하트네요 <웃음> 맞아. 나는... 나 딸기 그려야지. 어머머, 잘 그린다 따... 우와. 왜 따라해? 아이 그린걸. 따라할 수도 있지. 어. 따라하는 거 반칙이야. 바나나 그린 건 아니잖아. <웃음> 바나나 또난 나... 딸기도 그릴 거야. 나도. 어! 어머머. 딸기. 아, 사과를 그래. 사과. 또 여기에 딸기를... 오, 이수연님 전혀 아닙니다. 딸기를... 어, 방글 생글 있는 소수정의 충성할 때만 보용하고 있지.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조용조용하네 돼. 어, 좀 귀가 편안하시죠? <웃음> 집에 휴지가 많네요. 아, 저... 아, 맞아요, 많죠. 항상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지기 네. 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진짜? 오, 뭐 휴지든 이런 거 많이 챙겨 주세요. <웃음>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헤리테리 많이 챙겨 주세요. 너무 부러워요. 아, 아들 키우시는구나. 거기 다 내가 신. 와. 우와. 왜? 엄마 깜짝 놀랬어, 너?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웃음> <웃음> 서로, 서로의 작품을 왜 힐끔힐끔 보죠? 왜? 눈이 떼굴떼굴 <웃음>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방세세 <웃음> 음, 쓰실 때 주고습진 일어나시면 호송이송이라 <웃음> <서로 종이랑> 해보세요 <웃음> 저는 장갑 없으면 잘안 써요 장갑 꼭 써요 <웃음> 그래서 습진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딸기야 딸기야 엄마, 엄마. 어 먼저 딸기 아 딸기 선수 장태리 선수가 먼저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엄마 엄마 과일 중에서 뭐 있어 과일 중에서 사과 있고 배 있고 수박 있고 응배배고 음, 음, 배 테리 테리 그림 봤고요 이번에는 아, 잠깐만, 잠깐만. 빨리 주셔야 됩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어, 그래? 딸기가 아니라 감사 같은데. 오, 아니에요. 잘 그렸죠? 저만하면 그리고 이제 간다 할 거예요. 간다. 감다 간... 이제 그린데요. 간다 간다. <웃음> 하나 하나 둘 하나 두 셋. 간다. 잠깐만 오성민이 감사합니다. 그저께 방글이 생일이었더라고요. 늦었지만 어, 엄마 오성민이 어 잠깐만 7개월 때 화이팅 외치는 게 너무 귀여워서 구독했는데 믿기지 않게 많이 컸어요. 댓글이 항상 지워져서 모르시겠지만 엄마.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처음에 소확행이었지만 점점 대학행이 되어버린 방글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고이 크게 말해요. 태어마야지만전 초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미님 옛날에 그그 그 해리가 아기과자 말고 아기과자 말고 되게 맛있는 과자를 오성미님이 보내주셨어 선물이랑 맛있는 까까랑 저 아직도 기억하고 뭘 왜요 <웃음> 해리 귀여워서 그죠 그때 되게 우서, 해리가 과자 어? 점수 말해. 아 알았어. 뭐 다시 보여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응. 댓글이 자동으로 그냥 막 지워져 너무 속상해. 까까. 너무 감사합니다. 까까. 어. 강우이들. 어, 어, 어. 어. 보여주세요. 테리 너무 잘 그렸죠 히리. 와 화병도 했어? 와 화병과 꼭 어, 과일 바구니구나. 헉, 너무 잘 그렸다. 그거거 네. 우리 어 다들 엄마들이 계란 과자밖에 안 사줬다, 역시. <웃음> 어? 왜? 엄마, 엄마! 이번에는 젓가락으 빨리 온직 아니, 아니! 아니! 자, 누가, 누가 얘기했 보여줄게요. 아, 어, 어? 어? 뭐? 진짜... 눈물이 나오나 볼게요. <웃음> <웃음> 아더할 거야 더 남았대 테리는 더 남았대 어 테리 좀더 하세요 시간이 남았어요 나도 어 아니야 너 너무 잘해가지고 애들 시력 나빠지면 안 된다 세요전 다른 것 때문에 시력이 나빠졌지만 엄청 불편하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블루베리 준비했습니다 <웃음> 블루베리는 시력이 아주 좋아요 응 어, 맞아 그래 비 엄마도 하나만 먹자 네, 성부역 있어요. 어, 이경록님 감사합니다. 혜리야 가난한... 이경록님이 응. 너 너무 굉장해 그러면서 이만 원 주셨어. 응, 뭐... 너무, 자, 너 너무 잘, 너무잘 그렸다고. 별로! 이 결로. 이 경록님. 너무 응. 감사합니다. 네, 돈 줬어. 돈 주셨어 그래, 용돈 주셨어 이러지. 그래. 돈 줬어 그러면 이거보다돈 주셨어 그런 게더 예쁜 말.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엄니 목소리도 사납며 구한번 엄마! 엄마, 엄마 어떤 분이 어, 엄마! 어? 어떤 분이 블루베리 한번더 먹으래 어, 엄마도 먹으래? 감사합니다. 음. 고마워 아야! 아야! 네? <웃음> 블루베리가 아야! 아야! 그러네 뭐 씹을 때마다 태리가 2040년 올림픽에서 출전한다고 합니다. 또블루베리 먹네. 작가급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저 사실 옛날에 꿈이 작가였어요. <웃음> 그래서 옛날에 방글생 방글극장 할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냥 애, 설정이 아니라 해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냥 스토리를 이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웃음> 전눈 어... 하나 거의 안보이고 남 하나만 써 마이너스랑 저도 그무 못쓰고싶지만 둘 때문에 일을 못해 이 이지현님 전혀 아니에요 너무 항상 너무 감사하고 와 진짜 댓글 보면서 진짜 힘내거든요 응.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응. 제가 너무 죄송해요 블루베리씨 없거든요 베이님 응. 항상 응.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응. 아 저는 진짜 댓글로 힘을 많이 음, 얻는데, 엄마. 댓글이 자동으로 삭제돼서 진짜 요즘에 너무 엄마. 속상했어. 어, 엄마! 응? 어떤 사람이 물조, 물조, 물조라고 했는데. 아, 옛날에 테리가 노래에 그런 게 있었어. 물조, 물조, 물조. 방글이 부모님은 방글생일이 태어나기 물 전에 아들, 딸중 누구를 물 원하셨나요? 누가 아, 태어나도 난 너무 물 좋을 것 같아서 물물 원하는 건 없었어요. 물물물 <웃음> 한글이 <웃음> 한글 r y h 스 n g 코스모스님 s m o 스 n 스 m 예전 예전에 나왔 u n g a r y Cosmos, Nimi, Yedon, y e 나는 n Dawas, Dawas, Dawas, Dawas, Dawas, Dawas, Dawas, d a w 어, 감사, 할수있어요 감사합니다. 할수 있어요. 한글 할수 있어요. 요. 요요. 이제 제 바빠요. 갑자기. 요요. 이제 제 바빠요. 잡지요. 아, 조심합. 아, 조심 씻을게요. 항상 뭐 제가 따라다니니까요. <웃음> 해리가 요즘에 랩을 좋아해 가지고 해리야 그거 불러 줘. 그 혹시 그거 아세요? 똥발 반네똥 그 노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왜? 왜? 아! <웃음> 뭘못 먹겠다, 야. 아, 진짜 과자 먹었다니. 아! 너한 주먹 쥐어서 먹었어? 엄마 못 봤는데? 여성스럽게 먹어야지. 예쁘게 먹어봐. 여성스럽게. 공주님처럼 먹어봐. 공주님 맞다. 혜리도 공주님처럼 먹어볼래? 계속 먹고 있잖아. 공주님어 <웃음> 공주님 같지 않은데? 공주병 같은데? 어떻게? 공주병이 뭔지 알아? 공주 공 내가 공주라고. 아오 들어서. 그래. <웃음> 어. 근데 이 병은 어른들이 지원해. 아 그래. 이거 이거 로 패턴이었지. 요것도 왠지 어떻게 해? 병원놀이 할 때. 오야. 어, 병원놀이 할때 재밌게 하라고 맞았어. 야, 오모카려. <웃음> 어, <어떡해. 웃음> <가려. 가려. 웃음> <가려. 웃음> 아. 여기 <너>, 154분이 <웃음> 다 봤어. 너 공주 예쁜 척 하더니 다 보였어, 지금. 표태 뱉은 거. 그 노래 한번 불러 봐. 넌 밟았네, 똥. 왠아 어떻게 뭐, 뭐지? 밟았네,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밟았네. 엄마 화면 어, 꺼졌어. 제 손금이야? <웃음> 엄마 화면 꺼졌어. 어, 꺼졌어. 아침 먹고 땡, 노래 불러봐.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 <웃음> 응,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되 네, 네, 네. 음, 음, 음. 음, 음. 먹어야 음. 음? 음. 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내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그렇게 하면 너무 시끄러울 음. 같아. 이거 할까? 바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나리바나다 바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 부를 바나니, 바나니, 바 잠깐 이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요니 바나니, 바나니, 바니다보시바요점바띄니드릴니요 잠깐 바나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나니, 바나 아니 4분의 3박자니? 그래. <웃음> 내 조카도 딸 4살, 6살 똑똑해요 말썽꾸러기들이죠 아니안된아니 흔들리면 안돼 이거 화면 흔들려 아어 언니 아니요 언니야 야돌들이리있식야안돼 얼굴 때리면 안돼 아니야 얼굴 때리는 거안돼 너도 언니 <웃음> 때렸잖아 들어주기. <웃음> 근데 때리면서 때리면서, 때리면서, 때리면서 싸우는 일은 없어. 막이렇다고 그러니까 생각 안 해서 지금. 네네. 장애리 i s h at Gale. I asked. I get mad. I get mad. I 이제. 어. 음. 해리 기다려주는게 기특하대 해리 이제 해리 하자 언니 끝까지 음. 음. 계속해? 오 음. 어, 있어 왔다갔다 하자 그러면 또할수 있잖아 아, 아, 아, 아. 언니하고 또 엄마! 응? 내가 왜 이렇게 응? 작아 보여? 내왜 응? <웃음> 이렇게 작아, 작아 보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해리 노래 불러 해리 밤하늘을 별마르고 자라는 노래 있어? 음. 오이는 바다에 바지마 오이는, 바다에 오이는 이제는, 오이 이제는 친구 아니 답변 퍼줘야지 는아 그래요? 정말요? 과자 먹고 있다 어 과자 먹고 있어요 댓글 읽고 과자 먹고 있다고 말하네요 이제는 오이는 바다에 <웃음> 벌써 한 시간 됐어 혜리야 이제, 이제 그거 젓가락 옮기게 대회하고 식사하러 가셔야 돼. 음, 젓가락 옮기이하고또그 뭐지 게임 또 있잖아. 게임 뭐가 있는데? 게임? 게임? 장일이 춤추기 장일아. 대결? 장 응. <웃음> 우리는 바다 파해진 마 춤추기 태, 지금 페리가 진정해야 되니까 춤 대결 음. 한번 할까? 음. 헤이클로버한테 음악 좀 틀어달라고 해. 어? 어? 와, 알아요. 해리야 혜리야, 해리, 이로 와봐. 이분도 아신다. 나는 문어. 응. 어, 알아? 문어. 알고 있었어? 어, 그거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네. 해 불러봐. 하나, 둘, 셋, 넷. 나는 문어. 문어처럼 불러야지. 아, 왜 나는 <웃음> <웃음> 꿈, 꿈을 꿈을 꿈. 꿈.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놀나> <웃음> 꿈을 계속 <꾸는 웃음> <웃음> 가서봐야되지 <웃음> 어, 먼저 하시면 반칙입니다 잠시만요 엄마 몇개줄세까요 견과류를 자, 아! 견과류를 여기에 옮기는 거야? 여기 있는 견과류를 이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어, 어 지금 워밍업으로 하나 드세요 젓가락은 <웃음> 뭐 하나 드세요 제거파도 못 떠나게 맞아, 막간희 양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웃음> 드라마 멘트 같네요 엄마! 자, 준비 시작 <웃음> 준비 아, 아니 아니 어머 서로 그걸로 공격하기 없기에요 준비 아니 아니 아 준비 <웃음> 시작! 자. 어, 오기세요 저두달 전부터 영상 시청했는데요 궁금한 게 이름이 해리인가요? 방글인가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름 해리고요. 애칭이 방글이에요. 나도 구독자 3명만 됐으면 좋겠다. 하인 뷰티풀림도 유튜브 하시는구나. 열심히 하시면 금방 될, 믿어요. 아 테리 쓰는거야 이게 손으로 게 어딨어? 다해 <웃음> 와! 그런게 어딨냐? 아 어. 어, 어렵잖아 <웃음> 야, 야, 뭐... 내가 이겼다! 음. <웃음> 내가 이겼다 <웃음> 졸려봤지?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엄마! 응. 어, 손으로 빨리 움직여 음... 맞아요. 구독자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어? 그럼 손으로 빨리 넣기 어때? 어, 그래, 이제, 심지어? 아니,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 이제 진짜 인사해야 돼. 왜? 하고 <웃음> 있으면 어떤 장점 있나요? <웃음> 둘이서 놀수 있어서요. 더 편해요. 혼자, 혼자 있는 것보다 혹시, 오히려 더 편해요. 음. 오아요 마이 나이트 노래 아세요? 아니, 몰라요. 아, 네, 듣나요? 들어볼게요. 둘다 공동 우승 음, 야, 어, 어, 어. 어. 김지영 님이 테리 이겼다 그러시네 어떻게 어? 어? 응. 응. 내 내가 이겼잖아 <웃음> 테리 테리도 이기고 테리도 이겼어 야. 엄마 엄마 어떤 공상 음. 근데 응? 여기 댓글에 콜록콜록도 나와있는데? 콜록콜록? 응아 응? 감기 조심하시라고? 응. 김장씨님 콜록콜록 하셨네? 콜록콜록 어 백은영님 감사합니다 응. 백은영님이 응. 용돈 주셨어 응. 야호? 짱짱영 <웃음> <웃음> 어, 어, 주셨어. 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짠, 진짜. 감사합니다. 봄질 바를 모르겠네요. 아, 이때 맛있는 거 사주고 저도 좀 뺏어 먹겠습니다. <웃음> 왜? 안 돼? 음. 어, 기회 될때 자주 켜주세요. 형이 되네. 야, 언니 어. 거야! 나 이거 먹고. 아, 지금 있고. 이 상황 보셨죠? 제가 자주 킬수 없는 이유가. <웃음> 야! 그래야 이름 불러야 되는 거야. 아니, 나도 모르게 되는데, 어떡해. 알았어. 많이, 많이 찾으세요. 만난 거. 감사합니다. 네, 혜리가 볼줄 아는데, 저의 뭐,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제 채널 같은 거는 안 보고, 못 보고요. 가끔 제가 영상 보여주면 봐요. 그래서 댓글이 있거나 그러면 너무 신기해하고, 되게 행복해요. 엄마이거 <웃음> oh <my God>. 엄마 <웃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해야 돼 구독자 여러분들 3 3만 명이 넘었다는 게 진짜 믿겨지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요 응? 엄마 제가 엄마 삼명라면 어 삼명라면 <웃음> 뭐 삼명라면 우리 삼명 삼명라면 3명. 뭐 우리 몇 명이야 지금 3만 명이 넘었어 3만 명 나 사명라면 하는 줄 알았어 지금? 엄마 바람이좀 샜나? 사명라면 아니고요 사만명 구독자 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뭐그사명라 음, 굿... 어, 뭐, 그, 라면 사명 저기... 어. 엄마를 놀려 <웃음> 잠깐 엄마 한마디만 할게 제가 굿즈나 이런걸 해서 드릴지 구독 자, 라이브를 할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리의 엄마 말씀 안 듣습니다 <웃음> 너무 안, 드, 안 듣고요 장가영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나말안 들은다고? 어, 아니 너, 너무 말잘 듣고 음. 잘 듣지 테리테리 테리. 음. 제가 아니, 아니. 그... 근데 굿즈, 굿즈랑 선물도 같이 해드리고 싶어서 한 11월 달 쯤에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많은 분들께 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응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11월 쯤에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살 넘으면 더안 드릴텐데 이게 말을 하면 어어 어, 이게 이렇게 통제가 안돼. 알람 주겠니? 감사합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어 여기 있어 여기 많어 다 먹어.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인사 먼저 하고. 안녕.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웃음> 아니 만져. <많이 줘. 웃음> 먼저 테리부터. <웃음> 감사합니다. 어 먼저 친구들한테. 어 인사. 안녕. <웃음> <웃음> 친구들. 어. 안녕. 뭐 말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안녕이 끝이야? 응. <웃음>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안안 아, 굿즈 언제 주신다고요? 11월 달 정도에 고민해 가지고 11월 달 정도에 나도. 이벤트 하려고요. 어, 뭐. 어해 보세요. 인사해 보세요. 안녕 친구들 안 오빠 언니 안녕. 윙크. 사랑의 총알. 고고 빵야 빵야. 빵야 빵야. <웃음> 어머머머 이번에 어머 어머 뭐야? 버터 총알이다. 버터 총알. 버터 총알이 뭐야? 이제 문님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1월 달 중에 이벤트로 많은 분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요 너무나 예,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잘 네?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댓글 항상 예쁘게 남겨주신 분들 제가 제 댓글 못 남기거나 댓글 삭제돼도 제가 한거 아니니까 진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혜리야 남친이름이 유연이 좋대서 유연으로 지었어 남친이름이요? 유연으로? 혜리아 남친 이름이 유연이 붙여서 유연으로 지었어. 뭐, 무슨 유연이야? <웃음> 네. 네, 남친이?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으악! 보내세요. 즐거워어 우도 하트를 다 내는데? 어, 하트를 해주신다. 모두 하트를 다 냈는데? 아, 그랬구나. 아. 이름을 <웃음> 아, 골라서 유연으로 하주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왜? 혜리가 이름을 유연이랑 시우게주에서 골라줬는데 이름을 유연으로 해주셨대 혜리가 유연이라고 하셔가지고 혜리가 내가 유연이라고 해, 해서? <웃음> 나 안했는데? 딱딱거릴 딱딱 때 너무 귀여워 <웃음> 딱딱은 뭐야? <웃음> 아, 아, 안녕 인사하자 안녕 어머,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웃음> 되세요 <웃음> 안녕 음... 소켓을 삭제 잘 안된다 하네요 그래도 삭제되더라고요 <웃음> 네, 항상 회복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갈게요 안녕 <웃음> <웃음>